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은 한평생 복받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계속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미분양이 안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 아파트들도 뒤로 미분양의 할인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기존의 미분양 할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완판이 되었는 걸로 뭐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남아있는 물량이 거의 뭐 몇개 없고 계속해서 지금 거의 중공 전에 또 미분양 할인 판매에 대한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0개 다 100개 다 다양한 루트를 거쳐서 저한테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제가 미분양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려도 뭐가 뭔지 몰라서 아파트를 구입 못하는 분들 그리고 동네가 맞지 않아서 나는 안 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 뭐 다양하게 있는데 어차피 미분양 할인 판매라는 것은 대구 전체 미분양 할인 판매를 하는 할인 판매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실제 가격 할인 자체가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 미분양 할인 판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예전에 미분양 할인 판매 때문에 뭐 얘기가 좀 많이 시끄러워서 미분양 할인 판매를 구입하면 아파트 입주를 못하게 막았다는데요.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뭐 부담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또미분양 할인 판매가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워낙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몰라서 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구입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굳이 뭐 이건 저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뭐 가르쳐 가면서 그렇게 구입하시라는 얘기는 해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 어느 정도 미분양 할인 판매 구입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현재 계속해서 미분양 할인 판매에 대해서 여기저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일부 진행 중이고 그리고 일부 마무리를 젓는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른분들은 영상을 찾아보시고 미분양 할인 판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부분 영상이 제가 올려져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기존 미분양 할인 판매하고 틀리게 중공이 마무리 다 되어가는 아파트들 그리고 정상적으로 신탁사와 거래하는 아파트들 하지만 미분양 할인 판매 판매율은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어느정도 생각이 있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리고 미분양 할인 판매에 있어서는 무조건 회원 위주로만 진행을 한다 너도 나도 구슬수에 오르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는 분들은 없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분양 할인 판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분들은 제가 올리는 영상을 참고하시고 그 영상 전체를 다 보시고 한번쯤 생각해 보시고 어느정도 미분양 판매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따로 회원방에 등급에 맞게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다양한 루트에서 미중, 미분양 판매 할인에 대한 진행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으면 사실 뭐 이런 기회가 있더라도 구입을 할 수가 없고 제가 미분양 판매의 거래 자체를 했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튜브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튜브 구독을 하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제 주변에 아는 지인들이 대부분 구입을 했는 사례들이 많은데 유튜브를 보시고 문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가 뭔지 몰라서 긍쓰리는 분들이 일부 좀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가장 저렴하게 아파트 구입하는 방법과 금매물을 구입하고 싶은 마음에 전화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